오늘은 서성 왕위지의 침필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케리아트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한중 고미술품 대수장가 박찬 선생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요. 일전에 올렸던 조조의 침필에 이어 저희 채널에서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왕위지는 거의 모든 서예인의 스승이며 문화계의 거성입니다. 현재는 모범과 탁본 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의 침필을 대할 기회가 없으니 그 목마름이 참으로 컸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 작품, 왕이지의 침필서라니 저도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고의 보물이라고 해도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것을 알수 있는 기본은 작품에 찍혀있는 낙관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상단에 황제급 수장인들이 몰려 있으니 거길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 많기도 하죠 이런 낙관인장을 수장인이라 하는데 수장했었다는 기념으로 찍는 것입니다 고귀한 작품을 일부 갉아먹는 느낌이 있긴 하나 그 레벨이 주로 황제인 만큼 그 작품의 가치와 사실성을 인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곤 합니다 황제인장은 아무데나 찍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가의 감정 이후에 따르는 무게감이 담겨 있죠 우상단부터 보겠습니다 이 발긋한 인장 하나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 걸까요? 이런 글씨체는 전각체이며 주로 전서입니다 지피점보라고 써 있네요 남송의 제5대 황제 이종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시기입니다 천력지보 원나라 제8대 황제 원문종의 도장이네요.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넘어왔군요. 광운지보 명선종 이제 또 백년이 흐르니 명나라입니다. 이것은 걸륭어람지보 청고종이죠. 이제 300년을 훌쩍 넘어서 청나라까지 왔네요. 걸륭황제는 역대 최고 수장가답게 수장인도 여러가지입니다. 감상하는 재미가 있겠죠? 이 도장은 고희천자입니다. 고희면 나이 70을 이르는데그 당시에는 70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중국 황제 200여 명 중에서 70 이상 산 황제가 1 5명 80 이상까지 산 황제는 4명 뿐이었다고 하니 그 당시 고희는 얼마나 희귀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걸륭제는 자신이 나이 70에 이르자 고희천자라는 낙관인을 새겨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재미나게 생긴 문자는 바로 목숨 숫자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상당한 자랑거리이기도 했죠. 어서방감장보 이것도 역시 권륭제의 수장인이고요. 형태는 거의 안 보이지만 권륭어상 이것도 권륭제의 표식인장입니다. 여기 작은 인장들 모두 권륭제의 것입니다. 확인 또 확인하는 그 정성 대단하죠? 그만큼 이 작품을 신뢰하고 애호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가경어람지보 청나라 제 7대 황제 청인종 즉, 건룡제의 다음 때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선통지보 청말대 황제 부의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알려진 푸이의 도장입니다. 영화로 보았던 기억 때문인지 아련한 슬픔이 느껴지네요. 그 외의 작은 인장들은 이런저런 수장가들의 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감을 살펴보며 그 시대와 진품 여부를 파악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작품의 전체를 살펴볼까요? 글씨를 대하자마자 그냥 고개가 숙여지네요. 이것이 천고의 서성 왕이지 그의 탁본도 모본도 아닌 유필입니다 글자형이나 획 하나하나에 그의 심성과 개성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죠 대단히 아름다우면서도 힘차고 또 고결한 풍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작품의 크기는 중당이라 하며 가로 61 세로 122cm입니다 고대 작품치고는 상당한 크기네요 그의 회심의 역작이라 할만합니다. 내용은 시경 소화중의 정월이며 전문을 다쓴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중국 주나라의 제12대 유왕 때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이 왕후군의 마음에 동감을 일으켰던 모양이네요. 그 뜻과 함께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월인데 서리가 잦으니 내 마음 서글프거나 백성들의 뜬 소문 또한 흉흉하여라 나 홀로 상념에 쌓여 근심하고 또할뿐 소심한 내가 슬퍼 근심으로 속 끓이네 부모님 나를 낳으시어 어찌 내맘 병들게 하셨나 나보다 앞서지도 않고 나보다 뒤서지도 않으셨는가. 좋은 말도 입에서 나오고 굳은 말도 입에서 나오는가. 시름하는 마음 깊어져 그게 또 남의 수모 받는구나. 우울한 마음 깊어져 내게 복록 없음을 생각하네. 무고한 백성들. 모두 잡혀 신화되고 종두였다 우리 사람들 내달파 어디서 살길 찾을까 저 까마귀들 어느 지붕에 앉을꼬 백성의 애환을 공감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충정은 예나 지금이나 같나 봅니다 그러한 뜻을 먼 후생인 왕의지가 위대한 필치로 남겼으며 또먼 후생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아봅니다.